Ya, ya, ya. Napulger. Hola.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Sí. Sí. El día de hoy vamos a preparar hamburguesas. Hamburguesa. Sí. Sí. Hemos venido al supermercado a comprar los ingredientes que necesitamos. Vamos a comprar estos tomatitos bebecitos. Mm, necesitamos leche. e e m p n i m p u i e o c o t i e m c n o e m c u n o i e c n t c u n o e n t o c u á o e o k u y i e o u á n t o t e o n o t e o u á n o t o c u o e m u n t o t o c u á n t e m o k e s t o Let's. 이 파네시토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롤빵롤빵인데 oh, 그러면 차라리 이런 마핀 같은 걸로. 오케이. 잉글리스 마핀 결국에는 이걸로. 괜찮아나이햄버거 그러면 일단 필요한거는 거기지? 응. 거기 민지가 있어? 몇개 있거예야네 그리고 양파 응. 양파는 맘 하나, 맘 이랑, 계란 그리고 우유 오케이. 그리고 이거 판뽀 팡코. 판뽀가 응. 뭐지? 어, 스페인어로 판몰리도라고 <웃음> 뭐 해요 몰리도 판몰리도 판몰리도? 몰리도 뭐예요 그리고 소스, 페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한버거 빵인데 우리 뭐찾았습니까 우리 뭐뭐 사서 잉글리시 머핀. 인글리시 머핀. 뭔가 이거는 아침에 먹는 건데 우리는 저녁에 먹어. 괜찮아. 일단 거기 이렇게 믹스해야 되는데. 오케이. Okay.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빵거랑 우유를 mm -hmm. 믹스해야 돼. 오케이. Okay. 이거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오케이. 쿰스톤 파이. 으흠 먹어볼게요. 오케이. Okay. 음, 한 냄새. <웃음> 하야토. 응? 한 명, 아니 한명 아니야. 많은 사람들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왜냐하면 항상 먹기 전에 <웃음> 음식 냄새 해. <웃음> 이게 내 포로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내가 잘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 <웃음> 음. 이게 아니, 비키. 뭐, 먹을 수 없는 거 많이 있어서 <웃음> 그래서 먼저 냄새부터 과잉을 하는 것 같아요. 의열가 <웃음> 40ml, 40이 없어. 이 정도? 오케이. Okay. <웃음> 예. 여기에 넣고. 음. 에,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 <웃음> 그렇지 않아? 에, 나 진짜 이열이 이 어. 처음에 하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 조금 넣을래. 오케이. Okay. 몰라. 엄마한테 물로 봐야해 엄마한테 물어 봐야해 조금 <웃음>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 오케이 김치를 땡! 오케이 아맞다 먼저 양파! 아잘해야됐어 오케이 okay. 근데 여기에 적금저금을넣는게 좋대요 오케이 페퍼 p p e r don't? 가 e p p e r don't you? Okay. When you have a big sat there, y 거 u c 그 n Hana o k e a casa no tenemos presupuesto, así que estoy utilizando una bolsa de plástico porque no tenemos guantitos para mezclar. Me i c 나영화지 어허 무슨 질문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니 아니 집에서 그냥 만들어? 네 음. 우리 엄마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만들고 있어 그러면 너도 알잖아 아니야 안 봐서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먹었어 <웃음> 우리나라에 애기들 한국들 많이 좋아해 <웃음> 이번에는? 응 <웃음> 너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응 <웃음> <웃음> 엄마 만들고? 아니면 사서 먹었어? 햄버거는 집에서 먹지. 햄버거는 아 맛도 날듯이. 네. 근데 내가 드라마 때문에. 아 네. 그 드라마. <웃음> 이제 이런 비디오에 있어. <웃음> 아 하얀.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하루에 진짜 두 개씩 먹고 있어 너무 징그고워 아니. 성원에서. 학교 끝난 거야. 그래도 너무나 친해서 죽겠다 <웃음> 나는 완전 뚱뚱한 애기였어 많이 안 먹어도 뚱뚱한 애기였어 가요 양파 잘먹이습니다고고고고고고고고 양파가 진짜 크다 <웃음>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마치 쓸거야 어떡하지 잘 봐야 되는데 한파가잘 보이네. 함파 함부르거. 세 포차고. 야 아, 함부르사스페이로함부르게함부사보 그러면 계란 넣어. 하이. 에, 오리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우후. 아, 오케이. 이것도 이제 이거 도 있잖아. 하이. 이거 남만한. 좀 수카라로 해볼게. 네. 아 그래도 마치겠다. 잘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잘안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색깔 진짜. 좀 봐봐. 아니 카메라 카메라로 보면 진짜 오 마치 소 보여? 예. Sí. 아니야 여러분 치척 보면 마치 소 보여.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우 wow. 내일 네, 여기가 아플 것 같아 <웃음> <웃음> 또 운동해야 돼, 그럼 <웃음> 여기가 진짜 아플 것 같아 아, 진짜? 말림바 해야 돼 아, 진짜 말림바 했었을 때 뭔가 쓰던 그 금욕? <웃음> 뭔가 여기 너무 아팠지사치로리 처음에만 났을때 여기 금욕 엄청 잘볼수 있었어 응. 아하, 근데 이제 좀 없어졌어 없 아, 아니, 아직, 아니, 있어, 아직, 아직 있어.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웃음> 있어 여러분, 그러면... 코멘트 해잘 나올까? 아니면 잘안 나올까? 어떻게 생각해? 에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 이거.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괜찮아. 오, 맞다. 그치. 아, 재밌네. 재밌어? 저통세게 <웃음> 하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야 돼. 오케이. 야, 공기. 야, 야. 야! 야. 나쁜 거 Hi, we have 3. Okay. 이제 그림인데요. 오케이. a 식아 너는 okay, nuestras hamburguesitas y el de copa se va a encargar de prepararlas. De cocinarlas. Jay. Jay. Hey. Mickey. Mickey? Ah, Mickey m o s basta. <risa> Mickey 위에 계려. Adiós. 음. 근데 느낌 너무 좋아. 음. 진짜. 샵 만들었어, 우리. 피니 피니. 역시. 역시, 우리. 땄어, 허니? So 아니야. 아, 정도 괜찮지? 오, 와우. 맛있겠다. 좀 땄어, 요리. 아니야. 와우, <웃음> 근데 냄새 오, 너무 좋아. Okay. ¡Wow, ¿Qué? Hayato. ¿Qué? Hayato! ¡No v m o c h a eso! Sí. ¡Chiquita! ¡No vamos a c o m Chicos, siendo que Hayato está preparando las hamburguesas Yo voy a cortar todas las verduritas Las voy a lavar y cortar Solamente voy a picar uno de los tomatitos Porque, ¿qué creen? A Hayato no le gusta el tomate Casi ni come verduras ese hombre Y ya quedó aquí el tomatito, la cebolla y la lechuga Y ya están las hamburguesas, así que vamos a empezar a prepararlas Oigan, y nosotros les vamos a dar un toque extra con huevito y también tocino Yes, Chicos, y así quedó nuestro festín de hamburguesitas Ahora las vamos a comenzar a preparar Hayatón, diga m o n c h o c h i c h a u e Ok k a n que aquí paga? Hago chipumión, botón urinara e mayonesa 먼저 말해. 음. 근데 이 그게 샌드위치 아니고? 어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조금. 음. 오케이. 음. 그 다음에는 뭘 넣어야지? 보통 한복으로. 한복. 음. 그 다음에 레토스. 아하. 음. 오케이. 그다음 큰. 제일 큰거민가 먹어. 와, 사이즈 괜찮대. <웃음> 귀엽다. 우리 햄버거좀거다 괜찮... <웃음> <웃음> 또, 그러면 거기 케첩. 오케이. Okay. 네. 네. 많아. 응, 좀 많아. 에 또, 그러면 이거? 레토스, mm -hmm. 레토스. 게 투게 네. 나올까? Mm -hmm. 닭고거 and o n i 너무 끄다. and bacon too. 아 맞다 맞다. and bacon. Wow. Wow. 맛있는데 와! Wow. and money. 와 노? 아니 아니 괜찮아? 와, wow, 맛있겠다. 와와와 wow, wow, wow. <웃음> 근데 지구빵 필요해. 아 맞다. <웃음> 와우! 김치 다치는 어우! 와여와있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그리고 와우, 베이컨. 음, 베이컨. 그리고 토마토. 소스는 아직?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에? 아마 토마토 좀 베이컨 밑에 할게. <웃음> 이렇게. 아 귀엽다 이 사이즈가. 그리고 베이컨. 베이컨. 넣고. 그리고 양파. 양파. 아 귀엽게 만드네. 여차라서. <웃음> 그리고. Let t us, let u c e r i g o h i e t yes, <laughs> ketchup, okay. okay, okay, and mayonnaise, mhm, g o t o n t o t o t o t o t o t t o t t o t t o t o 우와~~ 나의 햄버거사~~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거 먹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네 어떻게 먹어? <웃음> 그 <그냥> 먹어 이따가 마스 니다 괜찮아. 아, 나는도 얘더마들었어 우와. 빵빵 잘 만들었어 우리. 가서 사는 것보다 맛있어. 음. 그렇지. 잘했어 우 진짜 맛있다. Chicos y ahora vamos a estrenar nuestro pequeño mini proyector que compramos en internet en la página de Banggood. Les voy a dejar el link abajo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si alguien lo quiere comprar. Está super chiquitito y muy, muy kawaii. Muy, muy kawaii. Muy muy kawaii. ¿Qué c a l o no me q u i e ya, no? De, no me q u i e o Miren y el proyector se controla por medio del de celular. Aquí va a aparecer la pantallota. Ay, qué bonita está nuestra gordita. <risa> <risa> <risa> Sin bandera Hayato Cover. Okay. s i g a n a Hayato. Se llama Hello Hayato con su canal. <risa> wow. s i n c h a y u n j o con cote. Sí, creo que es. 뭐 뭐라고? g 병